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여기 문경 바로 밑에 있는 경북 구미에서 어, 복합영동을 하고 있는 이승민입니다 네, 양파만을 그 수확해내고 난 다음에 전부 다 이렇게 그 파종기로 해서 파종을 해서 키운거죠 이렇게 수단글라스를 키운 다음에 어, 여기를 트랙타 가지고 노타리 쳐서 원래 이게 그 소먹이용으로 풀을 베서 이렇게 감아서 소먹이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소를 먹이는게 아니라 어, 땅한테 양보해서 이 섬유질 많은 수단글라스를 땅속에 다시 다 집어 넣어 주는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비료 살포하고 그 농사를 지으면 그 퇴비 효과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어, 땅심을 좀 많이 뺏겼다 싶으면 저렇게 수당갈스를 키워서 땅속에 다 집어넣어 줍니다 퇴비를 한참 많이 모을 때는 25돈차로 150차를 지금 겨울에 모읍니다 모아 가지고 톱밥 개분뭐 이렇게 왕개도 집어넣고 해서 계속 이렇게 숙성을 부숙을 시키는데 그 태비가 보숙이안된 태비를 사용했었을 때봄 되면 그 가스 장애가 생기고 고자리 파리가 오고 흑색서금 균액병이 오거든요. 뭐 유튜브라든지 TV에 보면 미생물 제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미생물 제재들이 많이 나오는데 가격대가 너무 비쌉니다. 양파 뭐 금달리는 것도 아닌데 그죠? 농작물 농사 지었을 때 금달리는 것도 아닌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그 회사랑 협업을 해가지고 2 0 k 로 포대 안에 3 k 로의 미생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3 k 로그 미생물 같으면 밖에 나오면 10만원도 더 합니다 그 미생물 값만 하면 언제 해석니까 개분이라고는 말안 하면 모를 정도로 그런 그 악취라든지 냄새가 전혀 나질 않습니다. 어. 이종 미생물이 15%? 네, 15%입니다. <웃음> 바실러스 리체니 포미스. 네. 아실러스 서브 틸리스. 네. 굉장히 유용한 미생물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농가들이 부담 없이 편안하게 하우스 작물이든 어디든지 썼었을 때 양파하는데 계속 양파하면 녹음병 생기고 고추하는데 계속 고추하면 탄저병 때문에 그냥 폭삭 다 망하죠. 배추하는 데는 또그 뿌리 혹병 때문에 다 죽고 근데 그이종 미생물을 넣어 놨습니다. 근데 한 가지 미생물은 뿌리 밝은, 그 다음 성장 촉진을 해주고요. 그 다음 한 가지 미생물은 병원균을 억제시킵니다. 병원균이 이렇게 실험실에서 이렇게 있는데 그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균을 탁한 방울 떨어뜨리게 되면 옆으로 퍼지면서 흑색서금균액병, 노균병, 탄저병, 어떤 균이든지 다 밀려나 버립니다. 그균 옆에 있으면. 그 정도로 그런 실험을 하고 그걸 만들어 주신 분이 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박사학위도 받으시고 여기 그 강원대학교 교수님을 미생물 교수님을 20년 정도 하시다가 나오신 분이랑 같이 협력을 해서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유기농 공시도 받고 거기에 대한 효과는 제가 대비를 아예 한 번도 안 넣은 자리보다는 제가 해보니까 대비를 어느 정도 사용을 하시던 밭에다가 내가 만약에 뭐 비가 와서 빨리 대비를 뿌릴 시간이 없다 아니면 아 병이 좀 많이 생겨 가지고 이렇게 그 퇴비를 좀안 넣었으면 좋겠다 고그 자리 팔이라든지 그때 한번 사용해 보시면 어 성장되는 게 눈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들판에 병이 생겼는데 다른 곳은 생기고 요거 사용하는 자리들은 병이 훨씬 적게 생깁니다 제가 농사 지으면서 SM 팜 같은 경우도 어 조금 쉽고 편하게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어, 주문 생산해서 만든 비료구요. 올해 이제, 그, 슈퍼 옥토로, 음. 미생물 펠렛이 나왔는데, 유기농 공시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어. 커피박 15%에, 어, 꾼 개분, 개분이 70%가 들어갑니다. 20kg 안에 15%의 미생물, 3kg가 들어가 있습니다. 와. 다른 미생물재들, 그, 생각하면, 3kg의 미생물이 들어가 있는데, 25,000원이면, <웃음> 써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웃음> 태비 대용으로 사용하시려고 그러시면 100평당 한 4포에서 5포 정도 사용하시면 어그 미생물들이 들어가서 앞전에 넣으신 태비, 분해가 안된 태비, 불용화된 인산, 이런 거를 잘게 잘게 다부숴서 식물이 먹을 수 있게끔 불용화된 그 양분들을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냥 뭐그 계분, 알개분으로 만들어가 가공개분이거든요. 그거 5포 넣어가지고 무슨 태비 효과가 나겠어 하지만 그게 대비효과만 내는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 있는 미생물들이 내 밭에서 비료도 뿌리고 뭐오만것다 넣어 주셨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흡수를 못하고 못 먹고 있는 양분들이 땅속에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전작물에 작년 올해 2년동안 대비를 아예 안 넣었습니다 에센팜 완효성 코팅비료 쓰고 그 다음에 슈퍼옥토로를 쓰는데 아까 저런 식으로 다는 못해줬지만 수당글라스를몇 년에 한번 정도는 이렇게 썰어 넣어줍니다 키워서 그리고 그 그게 그 안된다 그러면 변농사 지으시면 짚을 썰어 넣어서 땅에다가 넣어 주십시오 짧게 썰어가지고 쟁기질을 해서 넣고 해서 땅에 섬유질이 어느 정도가 있고 미생물이 살수 있는 공간만 만들어주고 그 다음 꾸준한 양분이 나올 수 있는 완효성 비료만 써주시더라도 농사는 평균 이상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M팜은 뭐이자님도 그렇고 하면 벌써 여기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냥 일반 복합 비료, 뭐, 21-17-17, 그걸 사용하는 것 같은 경우는, 어, 작물들이 100m 달리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자마자 질소질이라든지 비료들이 금방 녹아서 전력 질주를 해서 갑니다. 가다가 전력 질주해서 아무리 멀리 가도 500m 1km를 똑같은 속도로 달릴 수가 없겠죠. 근데 SM팜 같은 경우는 제가 농사를 지으면서 여러 가지 뭐 완효성 코팅들, 이렇게 측조부터 시작해서 논에 쓰는 비료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조금 아쉬운 점들. 근데 수입 비료 보면은 이제 성분들 차이가 좀 나잖아요. 가격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장에서 바로 주문해서 직배송을 받고, 그 다음에 아까 보셨듯이 바짝만 해놓고 한 다음에 그질소 코팅 요소들. 색깔 자체가 조금 용출이 돼서 이렇게 껍질만 남은 게 있죠. 어, 껍질을 껍질을 그래, 그래. 네, 껍질만 남았고, 지금 요거는 알이 차이, 요런 색깔들은 알이 차서 있잖아요. 그죠? 이런 비료들은 이제 녹아서 음. 나온 거죠. 이렇게까지 어. 아직 안 나온 것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캡슐 두께가 음. 조금 더 두꺼워서 조금 천천히 나오는. 어. 초기, 중기, 말기에서 이제 그 두께가 다르거든요. 처음 사용했었을 때 금방 녹아서 나오는 어느 정도 한 10일에서 15일 안에 나오는 그 코팅 요소가 있고, 그 다음 뭐한달 있어야지 나오는 거, 그 다음 뭐두 달, 세달 지난 다음에도 나오는 게 있는데, 요소 범돼서 그 양파 봄이 되어 가지고 요소라든지 이런 걸 너무 많이 흔쳐 버리면 날씨가 갑자기 비가 많이 오고 습하고 안개 끼버리면 녹임병이라든지 잿빛곰팡이라든지 이게 막 생기기 시작하죠. 근데 아까 영상 이쪽 이쪽 반나오는거 보면 저희는 에센팜 사용해 가지고 그때 3월 한 중순이거든요. 비료를 한 번도 안 했어요. 비료를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물만 돌려 준 자리고. 이쪽은 비료를 두번 했는데 탄력 받아서 올라오다 말고 녹임병 재피 꽃팡이가 붙어 버리니까 다시 올라오는 게 도로 망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날씨가 있습니다 매년 매년 날씨가 다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어, 요즘처럼 요소 한 포에 돈이 얼마세요 2만 몇천 원 하죠 보조사업 안 받으면 비쌀 때 굳이 요소를 한포두 포를 더넣으려 그러면 내가 또 가서 뿌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 하지 마시고 저는 얘기합니다 그 완효성 코팅비료를 백평에한포를 이렇게 안가살이더 써라 그리고 봄 되었을 때 조금 그 비료를, 양을 많이 주지 말고 조금 조금, 이렇게 살짝 살짝 한번 주시는 게 그게 나중에 농약도 한두 번덜칠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문경 영순농협의 그 조합장님하고 상무님이 워낙 또이 장옥반이라든지 노, 그 조합원님들 생각하는 그 마음이 너무 좋으셔갖고 광역 살포기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영순농협의 벼도 그렇고 뭐 콩, 감자, 양파, 수확 량들이 아무래도 좀 많이 늘었죠, 그죠? 제가 봤을 때 진짜 아 그건 벌써 본전 다 뽑은 것 같아 보니까. <웃음> 그 농협에서 방제기를 가지고 조합원님들한테 이렇게 방제해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농협들이 많이 생기면 정말 그 날씨 덥고 막 비가 온 다음에 땅이 질때 밭에 안 들어가고도 이렇게 그 영양제를 치고 아니면 뭐 예방 차원에서 또 살균 살충제를 치고. 그렇게 하면 농협에서 이렇게 직접 방제기를 구입을 해서 저 아버님들한테 이렇게 그 활용을 해서 농가 소득에 도움을 준다 아 저는 이것도 진짜 그 촬영을 해서 영상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농가들한테 한번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아침한 통, 저녁에 한통 어. 일하는 친구들 출근하기 전에 한통 어. 퇴근하고 나면 한통이 어. 네. 차가 꼭, 꼭 필요하네 네. 꼭 필요하기 때문에 거액을 주고 <웃음> 거액을 투자했죠 예 수고하신 우리 슈퍼농부 꿈이 슈퍼농부께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가 수퍼농부